반주 <theciaż> 주세요 당신을 아프게 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 마음 모를 겁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당신의 깊은 사랑을 알아요 그 마음. 알아요.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깊은 속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미안해서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봅니다. 곁에 있어 내가 있다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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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날들이 미안해서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내가 있다는 생각 a y e n o